안녕하세요. 로또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2회 수요일 방송. 수 수가 현재 6연속 출하고 있죠. 그래서, 전멸하는 경우도 감안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1042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했습니다. 어, 화요일날은 내수중 어, 1에서 2수 필출 어, 수요일 오늘은 이제 2월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복귀방송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복귀방송 확인하시고 어, 이 헌터의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에 우선 두 가지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특이 패턴입니다. 이게 지금 퐁당퐁당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퐁당퐁당 자료 전에도 몇번 보여드렸었죠? 어, 이게 한번 나오면 한번또 죽고 한번 나오면 또한번 죽고 이렇게 한번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이렇게 당퐁 당퐁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현재 7연속이죠 어, 일반적으로 내수일 때 대상수가 내수일 때 어, 길게는 13연속까지 가는 경우도 어, 이, 저 같이 봤습니다 영상에서 전에 어, 이거 많이 여러 번 올려드렸었죠 어 근데 여기는 어, 대상수가 현재 6 수나 돼요 6 수가 되고 어, 이번 이차에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어, 하면 어, 이제 흐름이 끝나는 겁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상수가 6 수나 돼서 이번 주에 추를 해서 흐름을 이어갈 어, 확률이 어, 높아요 어, 이 헌터가 지금까지 이 특이 패턴을 살펴본 경험에 의하면 4수일 아, 네때 안정적으로 13연속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 10연속에서 13연속까지 가는 경우를 볼수 있었는데, 아, 여기서는 대상수가 6수나 아, 되기 때문에, 아, 이번 주에는 추를 아, 할 가능성이 아, 경험에 의해서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 대상수가 6수나 되니까 6수에서 살펴보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어, 월요일 날 올려드린 어, 약수가 여기 두개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수를 두 개를 일단 빼놓고 어, 살펴보시고 네 수에서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네 어, 수에서 안 보이면 그 약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서도 안 보이시면 이제 여섯 수이 흐름이 여섯 수라서 흐름이 종료 되나보다 이렇게 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어, 헌터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조사된 자료로는 아직 어, 확정은 짓지는 못하고 있으나 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이 특이 패턴을 살펴본 경험에 의하면 이게 대상수가 여섯 수나 되기 때문에 어, 현재 생각으로는 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남은 기, 시간 어, 시간 동안에 요거는 꾸준히 살펴볼 생각이에요. 일단, 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 먼저 빼내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어, 월요일날 약수 8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한개를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 대상수는, 어, 그 2월 약수 45입니다. 45. 어, 이거죠. 어, 지금, 최근에, 어, 이 2월수에서 줄곧, 어, 그래서 보너스볼에서 줄곧 2월되고 있어요. 보너스볼에서. 어, 여기 어, 그렇죠? 지금 3연속 어, 2월되고 있습니다. 보너스볼이요. 그래서 어, 지난 2차 보너스볼 45를 일단 약수로 분류를 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제수라는 뜻은 아니죠. 약수를 분류해놓고 나머지 수에서 우선 2월수를 살펴보고 안보이면 이 45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수가 어, 현재 유연 속출하고 있어서 어, 이제 전멸하는 경우도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제목이 이월수니까, 이월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수 6, 7, 9, 11, 17, 18, 45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이 헌터가 현재까지 어,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어, 이렇게 순위별로 어, 색깔을 칠했어요. 인순위는 파란색, 이순위는 초록색, 삼순위는 빨간색 이렇게 칠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 어, 이 파란색 두 개, 초록색 두 개, 빨간색 하나 이렇게 해서, 어, 이 순위별로 다섯 개를 열거를 했고요 어, 나머지 두 순은, 어, 이제 사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란색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이러한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